다른 당류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자, 우리가 받는 것은 자, 이 글루코스 포도당을 이제 출발 물질로 해서 자, 피루브산까지 오는 이 해당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당은 어떻게 대사가 일어날까? 이 그림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림을 한번 나중에 그려보라 그랬는데, 막 이거 그림 그리는 거는 그냥 한번 좀 눈여겨보자. 눈여겨보고. 자, 포도당 글루코즈가 헥소키나제에 의해 가지고 글루코스 6, 6인산이 되는 게, 여기 첫 번째. 해당 과정은 첫 단계 반응이었잖아. 그렇죠? 그 다음 쭉쭉쭉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피로브산까지 왔어요. 자, 왔는데 글라이코겐는 어떻게 분해가 될까? 글라이코겐는 이렇게 글루코스 1인산으로 만들어집니다. 1인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1인산이 글루코스 6인산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간에서는 이게 만들어지는데 근육에서는 여기서 효소가 근육에 존재를 안해요. 여기 이 반응을 진행을 못시켜.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근육의 글라이코계는 당신생 과정을 거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안 된다. 그래서 기질 못 만든다. 얘기가 됐고, 그 다음 이제 슈크로즈 설탕은 어떻게 대사가 될까? 자, 설탕은 슈크라제에 의해 가지고 효소에서 포도당하고 과당 플락토즈로. 가수분해 되면은, 글루코스 한 분자, 플락토스 한 분자, 두 분자 만들어지잖아. 그렇죠? 그럼 포도당, 글루코스는 지금 우리가 받는 과정 거치면 됐고, 플락토스 과당은 어떻게 대사되느냐? 포도당과 길이 조금 달라요. 달라서 마주치는 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플락토스는 플락토스 1인산. 그 다음, 뭐,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뭐, 다이하이로치 아세토 포스페이터. 결국에는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이쪽으로 만나서 피로부산. 들어오면은 플락토즈는 보니까 좀더 복잡하지요. 그렇죠? 자. 나머지. 저 위쪽에 갈락 토즈, 갈락 토즈, 갈락 토즈 1인산, 그 다음에 UDP 갈락 토즈 거쳐 가지고 UDP 글루코스로 거치고, 글루코스 1인산 거쳐서 글루코스 6인산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좀 복잡지, 그지이거 <웃음>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웃음> 아이고, 이걸 어떻게 외우겠나? 응, 그러니까 자. 플락, 플락, 글루코스, 글루코스, 6인산 나머지는 플락토즈플락토즈1인산갈락토스 갈락토스, 1인산을 거쳐 가지고 들어온다. 들어온다. 자,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우리가 하고, 하고, 에, 나중에 문제하고, 이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좀 공부하도록 합시다. 나머지. 자, 플락토스대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글루코즈와 다른 수송체에 의해서 세포 내에 유입이 되는데요. 인슐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슐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플락토스는 함유하는 과일의 단맛에도 불구하고 혈당 지수는 낮다. 혈당 지수는 낮다. 그 다음 갈락토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우유 및 유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당에서 유당이 주로 갈락토즈 주요 공급원이다. 플락토즈처럼 갈락토즈는 세포 내로 유입이 되는데 인슐린 비의존적이다. 똑같습니다. 인슐린 비의존적이에요. 자, 갈락토즈가 대사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산화가 필요한데, 이때, 이때 작용하는 요소가 갈락토키나제, 가, 갈락토키나제 필요하다. 인산계는 ATP에서 제공한다. 뭐, 이거는 뭐, 동일한 얘기고. 그 다음, 갈락토세미아라는 어떤, 이런, 그 갈락토즈를 소화를 잘 못시키는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걸 갈락토스 1인산 우리딜 전이효소의 결함이 있어가지고 갈락토스 1인산이 대사되지 못해요. 그러면 은혈중에 갈락토스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게 수정체 축적 백내장의 원인이 됩니다. 어린이 경우 일 경우에 나타나면은, 자, 이 어린이가 나중에, 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나중에 이 현상은 서서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락토세미아 환아들도 자라면서 청소년기가 됐을 때, 갈락토즈 1인산이 UDP 갈락토즈가 피로 인산분해 효소나, UDP 6탄당 에피모화 요소에 의해서 차례로 뭐 UDP 갈락토스와 UDP 글루코스로 전환되므로 갈락토세미아 증상은 사라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갈락토스의 갈락토세미아라는 어떤 뭐 질병이라 그럴까? 뭐 유전자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 자 이렇게 어? 나타난다. 그 다음, 글라이코겐이, 어떨, 합성은 어떨 때잘 될까? 분해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대사입니다. 자, 글라이코겐 합성은 고당질 식사를 우리가 먹었다면, 글루코즈가 결국에는 혈당, 혈액 속에 많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혈액 속에 일정량만 사실 존재하면 되지 너무나 고농도의 포도당이 혈액 속에 있으면은 그게 당뇨병이잖아 그죠? 그래서 글라이코겐을 합성을 해서 빨리 혈당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 저장은 간과 근육에 저장하면은 된다 자 간에 간무게에 어느 정도 한몇 그램 근육 무게에한몇 퍼센트 몇 그램 정도 저장할 수 있는지 저장량 저장량은 좀 구하세요 몇백 그램 정도 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저장된 글라이코에는 언제 분해해서 쓸 거냐 저혈 당시 바로 쓸수 있습니다 자. 글루카곤이 분비되어가지고, 글라이코겐 신속하게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간의 글라이코겐이 신속하게 분해되어가지고,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시켜줍니다. 혈당이 떨어졌는데, 글라이코겐 또 부족하고, 없고, 이러면 위급상황이야. 바로 저 혈당 확 떨어지면 쇼크. 초크 4까지 갈수 있잖아. 그 때, 글라이코겐도 없다. 비상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생각해 보시고. 자, 글라이코겐 합성을 할 때, 자, 시발점하고 이런 것들에, 자, 글라이코겐 합성 분해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자,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글라이코겐, 결국에는, 글루코스 6인산이 글루코스 1인산으로 그다음에 UTP 들어와서 자 UDP 글루코스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비환원 말단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졌다 분지 16결합 분지 일어나고 자 이렇게 해서 글라이코겐이 합성이 된다. 합성이 된다. 그 다음 분해는 분해는 당연히 선상으로 연결된 글루코스 잔기를 하나씩 제거할 수 있는 효소와 그 다음 글라이코겐 가지, 인류 가지를 제거할 수 있는 효소 자이두 가지 효소가 여기 보시면 환원 말단이 있습니다. 환원 말단 환원말단 아닌 다른 쪽은 전부 비환원말단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겉까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글라이코겐 가 인산 분해 효소에 의해 가지고 글루코스 1 인산이 이제 하나 하나 잘라져 나오겠지. 어디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는 말단이 아니고 비환원 말단부터 하나 하나 하나 이제 잘라 나옵니다. 자 잘라 나오면서 다 잘라지고 못 잘라지고 남았는 부분이 한계 덱스트린입니다. 한계 덱스트린 자, 이런 식으로 잘라내고 잘라내고 이 격까지를 점차 점차 점차 없어지고 자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분해됩니다. 자, 분해해서 글라이코겐 분해가 진행됐다 진행됐고 글라이코겐 분해의 합성 분해를 조절하는 자 인슐린하고 그 다음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이 서로 반대작용을 하면서 자 합성과 분해를 컨트롤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우리가 보려고는 5탄당 인상경로. 자, 5탄당 인상경로가 하는 역할이 뭐냐. 자, 다양한 생분자 합성에 필요한 환원제인, 자, 환원제인 NADPH. 자, NADPH를 이 5탄당 인상경로에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뉴크레오타이드 구성 요소인, 다시 말해서 5탄당. 리보스 오탄 당을 여기서 만들어 냅니다. 리보스 DNA RNA의 리보스 디 디옥시 디옥시 리보스 오탄당 자, 만들어 내는 회로이다. 자, 회로가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어디 이거 지금 여러분 책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아, 이렇게 되있구나 자, 이 그림을 보는 게 좋겠네. 자, 글루코즈에서 피루브산 만들어질 때이 해당 과정이고요. 글루코스 6인산이 이5탄당의 출발물질입니다. 자, 이쪽으로 갔어. 자, NADPH 임을 만들고 리브로스 오인산 만들어지고 여기에 리보스 오인산 만들어지고 그 다음 뭐 여기에 자이로스 오인산 거쳐가지고 프록토스 6인산으로도 이렇게 되고 그리세 알다이도 3인산으로도 되고 자, 이 과정에 NADPH와 리보스를 만들어낸다. 리버스 만들어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